이제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완전 한여름이라서 저도 선풍기를 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필수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진짜 N년동안 n 병째쓴 제품들부터 처음 발견한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말에뭐의템 있죠? 이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토너인데요. 사실 토너랑 헤이네이처 앰플 이두 개는 이 합치면 한 20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몇년 전부터 꾸준히 써온 템이라서 이제 몽독자분들은 제가 헤이네이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항상 화장대 위에 올려주고 뭔가 계절과 계절 사이에 이 변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 때쯤에는 딱히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안전빵으로 헤이네이처를 미리 미리미리, 미리미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제품이라 정말 가볍게 빠르고 어, 핵심만 짚어드리자면 우선 진정을 시켜주는데 왔다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피부가 많이 뒤집혔을 때 아니면 은 특히 좁쌀이 막 올라올 때 저는 무조건 헤이네이처로 이제 좀 눌러주는 편인데요. 정말 순하고 가볍기 때문에 토너를 진짜 마구마구 분사해줘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텍스처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유분이 폭발하면서 좀 피지량이 많아졌다. 좁쌀도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너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거. 이거는 아페릴의 스파릴리프 비프로즌 포어 마스크. 일명 모공팩인데요. 사실 여름에는 더워지면서 모공도 많이 열리고 조금 넓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조금 받을 텐데 그럴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쿨링감 줄수 있는 모공팩이잖아요. 사실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꼼나나샵에 사장쌤이 인스타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올리셔서 저도 아펠리레는 처음 듣는 브랜드였는데 왠지 어, 메이크업쌤이 추천하는 제품은 써도 될것 같다는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갖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쓰자마자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싶을 정도로 10분 올려놓고 씻고 나면 정말 즉각적으로 톤이 정말 맑아지는 게 보이고요. 모공 깊숙이 청소가 되면서 각질까지 제거가 되니까 다음날 화장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 갔다 온 날이나 아니면 골프 치고 온날제 얼굴이 하루 종일 땀나고 노폐물 껴있고 막 개기름 올라와 있고 요런 날 있죠. 그런 날 집에 와서 저녁에 요거 딱 하면 이 팩이 정말 모공 깊숙하게 닦아내주는 정말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모공팩을 여러 번 써봤는데 항상 느꼈던 공통점이 너무 빨리 굳는다. 그리고 좀 과하게 쿨링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좀 자극적이다. 요런 것들을 항상 느껴왔는데 이 아페리레 제품이 엄청 생크림 같은 질감. 생크림보다는 그냥 크림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빨리 굳는다는 게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피부 열감도 많이 낮춰줄 거고 확실히 피부결이 정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감성인 분들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팩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제품은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선크림인데요. 얘는 p h r 비의 1g 선크림 소프트 매트예요. 제가 또이 구역 선크림 러브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세안을 하고 선크림까지 꼭 바르고 목과 손까지 다 바르고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이 선크림을 요즘 유독 더잘 쓰고 있는 이유는 정말 단한 가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름처럼 정말 마무리감이 소프트 매트예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선크림을 사용을 해오면서 이 제품만큼 어? 마무리감이 진짜 매트한데?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꾸덕한 연유 같은 질감인데 바를 때는 정말 그냥 일반 선크림같이 아주 매끈하게 잘 발려요. 근데 바르면 바를수록 어? 약간 얘가 매트해지네? 라고 느껴지고 마지막 마무리감은 정말 뽀송하게. 그래서 여름에 저는 스킨케어 많이 하는 거, 꾸덕한 거, 리치한 거 바르는 거 진짜 극혐해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가볍고 순하고 너무 끈적이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선크림을 바르면 어쩔 수 없는 그 유분감, 그게 항상 아쉬웠는데 얘를 쓰니까 그 문제가 완전 잡히더라고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왜 여름에 여기 모공 프라이머나 아니면 은 조금 유분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들을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그 프라이머 기능을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에요. 저처럼 여름에 번들번들한 거 싫고 난 세미매트나 오히려 매트 쪽이 더 좋다. 나는 매트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크림 아마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 제품은 요거, 파넬의 시카 마누 세럼 쿠션인데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름철에 특히나 더 피부 표현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금방 무너지기도 잘 무너지고 기름도 너무 잘 끼고 원하지 않는 곳에 유분이 막 올라와. 근데 요 제품이 제가 작년부터 이제 바다는 봤는데 시딩을 제대로 저번 달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쿠션의 모든 그 1부터 10을 다 갖춘 그런 쿠션이었어요. 우선 이 제품의 1번 장점이 밀착력이 너무 좋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밀착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피부가 무거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피부 결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인다. 특히나 여름인데 우리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마스크를 썼을 때 묻어남도 되게 적었고요. 우선 밀착력이 너무 좁고 얇게 발리다 보니까 뭔가 피부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숨을 잘 쉬고 있는다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때마다 주변에서 진짜 피부표현 예쁘다는 라 소리를 정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찐이야. 게다가 얘가 유독 다크닝이 적고 좀 색상이 아주 예쁜 그 아이보리빛? 아이보리빛 상하색? 이런 색이거든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얼굴빛이 이렇게 텁텁해 보이지 않고 되게 맑고 화사해 보여요. 저는 이름을 듣고 이 세럼쿠션에서 되게 번들거린다거나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한 그세미매트까진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짜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의 그 중간쯤 되는 앤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정말 마무리감이 보송이야. 이렇게 막 끈적거린다거나 달라붙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다는 거였고요. 다른 표현보다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 깔끔하고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준다. 요게 그냥 요 파넬 쿠션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 같아요. 특별히 여름 아니어도 뭐봄 여름 가을 결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한테 정말 다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쿠션이에요. 여름이라 더 손이 많이 가는 이 디어달리아의 프레스트 파우더인데요. 제가 이 파넬 쿠션 쓸때 진짜 피부 표현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쿠션 쓸 때는 아까 말했듯이 완벽한 매트, 세미 매트까지는 아니라서 여기 콧방울 옆이나 T존 부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디어달리아 제품으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는데 이두 가지의 궁합이 기가 막혀요. 뭔가 되게 맑음 뽀송 요런 느낌을 줘서 요두 개의 궁합을 보고 이제 주변분들이 피부표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투명 파우더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컬러가 있는 파우더인데요. 입자가 정말 미세하고 정말 곱거든요. 그래서 꼭 브러시로 하지 않아도 여기 내장되어 있는 이 퍼프 이 퍼프를 이용해서 여기 톡톡 두드려주면 짜 애기 궁둥이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줘요. 사실 여름철에는 여기 우리 나비존과 T존의 기름, 요철, 모공이 더더욱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진짜 얘 치트키. 그래서 얘를 정말 많이 하면 텁텁해보니까 한 번씩만 딱딱 만져줘도 피부 표현 끝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도 더러워 보이지 않는 정말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짠! 느낌 오죠? <웃음> 여름만 되면은 이제 돌아오는 나의 친구. 얘는 클로라는 네트 노세범 드라이 샴푸입니다. 여기 보면은 48시간 피지읍착 극지성 두피용 드라이 샴푸라고 돼있어요. 제가 또 다양한 브랜드의 드라이 샴푸를 써봤는데 이 브랜드가 특히나 깨운하게 오랫동안 기름기를 잡아주더라고요. 지성용이라서 더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잡아주는 건지 몰라도 어쨌 그냥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밤까지 유지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게다가 제가 또이구역의그 냄새 충이잖아요 저는 이 드라이 샴푸 특유의 그 인위적인 향을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데 근데 얘도 완전 그 코까지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인위적이고 민티한 풀향이 그래도 나는 편이라서 얘를 뿌리고 나갔을 때그 정수리 냄새랑 이상하게 섞이고 그러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기름이 많이 나온다 싶은 그런 부위에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옅게 파우더 처리가 확 되면서 색깔이 살짝 회색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털어주고 여기는 뭐 빗으로 빗질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줘도 정말 말끔하게 뽀송뽀송해지거든요.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저의 필수템이라서 <웃음>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죠? 짠! 얘도 데오드란드인데요. 얘는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 페이보릿 템 소개 드릴 때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얘도 한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말 뚜렷한 장점과 정말 뚜렷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뚜렷한 장점 세 가지를 뽑으려면 우선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저는 좋아요. 저는 그롤온 타입이나 스틱 타입은 뭔가 위생적이지 않고 이미 한번 쓸고 갔던 그 좋지 않은 구역을 다음번에 깨끗한 곳에 또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스틱 타입보단 이렇게 위생 적인 스프레이 타입이 좋더라고요그 두번째는 향이 넘사다 특히 저는 요허벌라인을 샀는데 그 이솝 특유의 자연적이고 뭔가 그 시원한 숲 향이 데오드란트계의 독보적인 향 같아서 저는 계속 쓰고 있는 것같고요 세번째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파우치나 백안에 갖고 다니고 화장실 가서 툭툭 뿌려도 정말 좋거든요 정말 앙증맞은 50ml이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도 정말 용이하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뚜렷한 단점을 말해보자면 얘는 땀 냄새 억제는 정말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정말 하나도 안 나. 정말 좋은데 땀 나는 것 자체를 방지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이제 보통 스틱 타입 중에서는 아예 그 겉에 막을 하나 씌워서 땀 나는 것 자체를 조금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데오드란트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써봤을 때 항상 다시 땀이 나더라고요. 땀을 덜 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억제는 어쨌든 못하니까 그럴 거라면 냄새라도 좋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처럼 좀 땀이 많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만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색조 두 개가 남았는데요. 우선 블러셔 덕후니까 저는. 짠! 요거는 네이밍의 여미라는 색상이에요. 뭔가 이렇게 흰기 돌고 뭔가 이렇게 상큼 터지는 요런 컬러들은 또 여름에 밖에 못 쓰거든요. 이걸 바르면 진짜 얼굴도 뭔가 시원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그 여름 더운 그 계절에 이 컬러 보고 있으면 시원해지는 느낌이야. 제가 오늘도 이거 여미 하나만 딱 발랐는데 적당히 여기 볼 부분이 화사해 보이면서 뭔가 조금 전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맑아 보이지 않나요? 밝아 보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제품은 실제로 메이크업 샵에서 신부 화장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컬러래요. 그만큼 뭔가 화사하게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한몫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은 너로 정했다, 여미로 정했다. 그래서 갖고 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립 제품이 빠질 수 없겠죠. 어뮤즈의 듀 틴트인데요. 저는 라비앙 코랄이랑 복숭아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라비앙코랄은 보이시나요? 거의 여기까지 다쓴 거? 복숭아도 꽤 쓰긴 썼는데 저는 독보적으로 단독으로 쓸 때는 이 라비앙코랄이 저랑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이 듀틴트 이름처럼 조금 듀이하고 물먹은 립, 그리고 촉촉 립, 글로시 립 이런 게 이제 유행을 많이 했는데,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적당한 그 물먹 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정말 정말 많이 썼어요. 애초에 뻔떡뻔떡 빛나는 립도 아니지만 한몇 시간이 지나도 음식만 먹지 않고 이렇게 말은 계속해도 요 글로시한 느낌이 전혀 날아가지를 않더라고요. 이 복숭아랑 라비앙로즈는 컬러 진짜 너무너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잘 뽑았어. 립을 이만큼 쓴 거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웃음> 정말 데일리로 발라도 너무 좋을 여름 립이라서 정말 이거는 추천 추천 또 추천.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여름 추천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말 뷰티템의 찐찐심이거든요. 찐찐 그래서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